아, 세월. 세이세이세로세월세어이 세월이. 세월이. 세월이. 세이 세월이. 세이 세월이. 세이다월이이다 가려 세월안녕월세세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니키가 좀네어디지뭐 네 니키가 찌질... 뭐야 리키야, 뭐야, 어, 아, 뭐야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제 팬미팅 팬커넥트 리허설 이어서. 하러 왔고요 네 와요 네, 네, 네, 네, 네 내일이 기다려지네요 네, 네 벌써 네 이렇게 엔진분들을 대면으로 예.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리원 굉장히 설렙니다 응. 저번보다 거의 몇 배로 많죠 네. 진짜 세배세배 많죠? 세배 네 정도 오. 많으신 거 같아요 그 저희가 오, 오, 오. 무대를 보고 왔잖아요 아무대 아, 장난,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다 장난 아이죠? 응. 네. 어, 어, 저번에 어, 비하면 은 진짜 엄청 커졌어 너무 커졌죠? 아, 저희 어떤 곡 했죠? 오, 오, <웃음> 갑자기야. 아, 아, 어. 갑자기 야간 곡이 몇개했어라 사백팔십 개. 네. 아런 런타임이 그러면은 한 목당 삼 분이라 정도. 삼 일. 천이백. 그게 까지 포함하면 삼 일. 사실 저희보다 엔진분들이 더 떨고 계실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저희... 더 떨려요. 그러니까 둘다 떨립니다. 같이 떨면서 합시다 여러분. 네, 약간 리허설할 때 엔진분들 입장에서 봤, 봤는데, 아 어, 진짜 재밌을 거일 것 같아. 음 진짜. 생각보다 야, 좀 느낌. 가까웠어요, 엄청 우리 무대도 너무 예쁘고, 맞아요 맞아요, 스하게 리허설이 돼서 지고 엄청 조심하고 있어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맞아. 진짜 제가 보기엔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, 스포할가 이렇게, 스포할것 같아 <S> 내일 만나봅시네 바로 옆에 좀 종이 있네 그러네, 대박 여기 종이 있었어 진짜 와, 바로 옆에 샌리스도 있었어 이거 카메라 제 조심해 이거. 바로 옆에 셀리스도 있어요 여러분 습자만 응. 돌리면 바로 알수 있어 네, 그렇지, 조심해, 진짜. 와이파이도 써져있어 아까 와이파이도 써져있어 <웃음> <웃음> 네. 근데 뭐네 제가 봤는데 대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응원봉이 아직 배달이 안온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, 뭐, 진짜요? 오셔, 오셔가지고 그냥 스태프한테 잠깐 빌려주세요 해서 빌려주세요 옆자리 그냥 옆자리 에 있는 거 뽑아서 뽑아서 말이야 말이야 아 그거는 반지 면안돼 제자리에 두고 가. 가시면 돼 그럼 제자리에 두고 이제 받나봐요 받나봐도 <웃음> <반나 봐야죠. 웃음> <웃음> 되게 기대되네요 멤버분들 볼 생각하니까 진짜 아 진짜 재밌겠다 아 기대가 되네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네아 저번에도 좀 생각보다 많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얼마큼 많아질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 이번에 한 간밖에 안돼 있잖아. 잘잊죠잘 아, 잊어, 잘 잊어 몰래 축하한 간격이었는데 한칸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내일 재밌게 한번 놀아보죠 놀아 봅시다 네 오늘 밤에 잠못 주무시고 오시지 마시고 네잠잘 자고 네 밥도 든든하게 챙겨 먹으시고 놀으셔야 되니까 내일 지각하지 마세요 아 수능 지금쯤 끝났잖아 아, 끝났겠다 여러분 수능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나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진짜 내일 오신 분 감사합니다 중에 수능 보신 분 계시려나? 몇명 있잖아 몇명있겠지몇명이죠아 수능 아, 끝나고 네. 다음 날이네 수능 잘 아, 보고 나서 네. 이제 이걸로 네. 해 여기 다음날 오시는 거면잘 보시지 못하시지 않았을까요? 왜? 왜? 왜? 못 봐도 돼요 못 봐도 네. 여기 와서 약간 위로 가는 <웃음> 되니까 네뭐 수능 끝났다고 이거 뭐 중요한 게아니에 맞아 수능 안 봤어요 수능 끝났다고 뭐 내일 이거 있으니까 우린 네. 아직 공연 그래. 많이 남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할 아게너몇 살이야 나도 몇살 아니야 너 아직 수능 볼 나이도 안 됐으면 서 네. 네, 머 아무튼 응. 엔지 분들 내일 행복하게 즐겁게 <웃음> 진짜 웃으면서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. 네. 오늘 리허설 하니까 더 기대돼요, 진짜. 너무 스무스하게. 응. 돼 가지고. 파이팅. 네. 네. 그러면 저희는 이만 들어 보겠습니다. 내일 만나요, 엔지. 안녕. 안녕. 안녕. 아, 가 있었던 거 일단 너무 놀라시지 블랙. 마시고요. 네, <웃음> 제가 끄는 예정이어가지고 안녕. 내일 봐요.